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니트 생활자를 운영하고 있는 전성신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저희는 연결된 니트의 가능성을 믿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활동하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혹은 정의하는 니트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니트란 어떤 특정 집단을 지칭하거나 사람을 가르키는 말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니트라고 하는 그 용어 그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급 노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학업 중이 아닌 상태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 상태에 놓여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 니트가 어떻게 될까, 왜 될까 이런 생각들 해보면 은뭐 사회적 연결고리의 단절이 되는 그런 다양한 경로나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학창시절에는 뭐 탈학교라든지 학교를 진학하지 않는다든지 음 대학에 진학한 후에 뭐 자퇴를 한다든지 어 한국사회는 요즘에 졸업유예라고 하는 졸업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어 2년, 뭐 3년 이렇게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적으로는 어떤 단절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어, 간 후에도 뭐 퇴사를 한다든지 해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취업난 때문에 미취업된 상태가 장기간으로 이어진다든지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이건 어떤 특정 누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다, 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어떤 산업 환경이 많이 변경되면서 경기 침체도 두드러지고 있어서 한국사회 청년 니트가 2만 명 정도 된다라는 이런 추정치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활동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어 시기가 비슷한 시기부터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3, 4년 동안 체감했던 그리고 어, 경험했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니트 상태가 되면은 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어, 생각을 해보면 은 그리고 이거를 사회적 문제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이제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어, 사회적 문제로 정의하는 이 부분에서는 어, 사회적 비용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주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제적 문제로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빨리 다시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정책이라든지 한국에서는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직업 훈련을 다시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청년 수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컨설팅 같은 다양한 어 재취업의 기회를 갖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어 니트 상태에서 갖게 될수 있는 어떤 관계적 안전망의 부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 대한 부재, 어 안전망의 부재를 스스로 많이 느껴 가지고 퇴사 이후에 어, 이런 안전망을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시도에서 활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트라고 하는 음 어쩌면 한국사에서는 회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음, 이 단어와 생활이라고 하는 좀 역동성 있는 이 단어를 붙여서 니트 생활자라고 하는 좀트 상태에서도 주체적인 존재로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실험들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음, 2019년에는 어, 단순히 그냥 무겁 어, 기간에 있는 게나 하나뿐일까? 우리 우리만일까? 이런 궁금증에서 아, 이런 사람들이 더 만나고 모일 수 있다면. 좀더 즐겁게 시간들을 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에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한 다음에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같이 영화 보실 분, 등산하실 분, 음, 전시 보실 분 음,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라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레스턴 프로그램으로 활동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누가 올까 모일까 이런 <웃음>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 한 회차마다 한열명 정도 되신, 되는 무업 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한일년 정도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 모이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음, 2019년 하반기에 서울시 엔오지원센터를 통해서 비영리 스타트업 음, 프로그램으로 니트컴퍼니라고 하는 조금 더 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음, 이 활동을 이어가보면 어떨까 하는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니트 컴퍼니라고 하는 음, 컨셉은 그 일본의 소설인 극락 컴퍼니를 모티브로 한 음, 이름과 프로그램이에요. 좀 뒤에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 2020년이 되어서 이 니트 컴퍼니 어,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에 지속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마침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웃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음, 카카오에서 제안받았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보자 하는 그 어, 협업 제안을 어떻게 어 우리 프로그램에 니트 컴퍼니에 녹여가지고 진행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음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때 시작했던 시도들이 지금까지도 어, 꽤 정착이 많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작년에 어,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고요. 온라 어 온라인 방금 말씀드렸던 음, 온라인으로 한0명 단위로 음, 운영을 하고 있는 니트 컴퍼니 프로그램과 어,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실험하거나 아니면은 어, 단발성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 맺고 있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니트 컴퍼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어, 설명을 드리,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락 컴퍼니를 통해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극락컴퍼니가 50대 의 퇴직자들이 일이 없어진 그 현실에서 너무 무료함을 많이 느껴서 어, 가짜 회사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출퇴근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업상태에서 건물이나 월급은 없지만 이 회사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의 일상을 관리할 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무역기간을 좀 전환의 기간으로 보낼 수 있,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가짜 회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뭐라도 되겠지는 니트컴퍼니 사운이고요 니트컴퍼니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어 현재까지 한 12번 정도 진행이 됐어요. 한번 운영할 때한 3개월, 100, 100일 정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900명 넘는 무업 어, 청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 참여자들은 부업 상태에 있는 누구나를 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고요. 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많고 그한2퍼3 0 정도의 비율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뭐 우울장애 어 고립이 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성년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음, 니트 상태에서 그래서 무엇을 어, 좀 원하냐, 필요한 것 같냐라고 참여자들에게 저희가 묻고는 해요. 어 저희 프로그램이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제외한 무업상태에서 좀 필요로 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지들을 선택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일상관리와 무업, 무업기관에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 이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하고요. 소속되고 싶고 어딘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진로에 대한 방향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서도 니즈가 있는 것들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니트컴퍼니라는 가짜 회사는 어, 이 회사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입사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연결감이랑 소속감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 울타리 안에서는 가, 가능한 서로 많은 것들을 교류하면서 음,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줄수 없는 것들은 참여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게끔 음,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다 직접 주진 않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니트컴퍼니에 입사를 하면요. 저희는 어, 소속감을 좀 느낄 수 있게끔 명함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이제 직접 발송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러면, 음, 뭐, 아, 뭔가 내가 어딘가 소속되었구나. 라는 이런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음, 교육을 간다든지, 뭐 강연을 간다든지,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시도할 때도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거나 아니면 적는 난들이 있어 가지고 어그 부분의 위축이 순간적으로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적극적으로 쓰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 기간이 될 때마다 사용해도 되니까 한 100장쯤 보내줘요 그러면 <웃음> 필요한 곳에 언제든 편하게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그~ 소셜 섹터에서 운영하는 꽤큰 행사를 다녀왔는데 그 행사장에 교류를 위해서 명함을 붙여놓는 광고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여러 장 저희 니트 컴퍼니에서 온 참여자들 청년들이 명함을 붙여놓고 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어, 무업기간 그리고 백수랄까 뭐 니트 상태가 되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어, 루틴을 관리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또 밤에는 고민이 많아서 늦게 잠들고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 아,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했나 이런 자괴감에 많이 빠져들기 때문에 어, 생활 패턴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회사는 입사를 하면 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에 음,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 필요한 활동들을 할수 있게끔 지지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아침 9시가 되면 자고 일어나서 음, 이런 온라인 채팅방에다가 출근합니다. 누구누구 출근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알림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출근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음, 출근도장들이고요. 어, 이걸 통해서 생활패턴을 만들고 일상관리를 하면서 낮시간에는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한 오전 6시 정도 되면은 또 퇴근합니다 하고 이 채팅방에다가 어 알람을 또 하게끔 하고 있어요 누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어 팀장 역할을 하면서 일일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 계획한 것들을 진행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음 확인을 하면서 1대1로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 맺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고립도를, 고립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좀 자연스럽게 발굴이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음,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출근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스스로 정한 업무를 매일 실행을 하고 있어요 어, 회사라고 하니까 진짜 일을 주, 주거나 뭔가 일을 배우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여기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도 어, 일을 하라고 <웃음> 어떤 일을 하라고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들은 없고요 음. 각자가 하겠다고 한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만 체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음 매일 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을 매일 기록하거나 아니면 이불을 정리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내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기로 했던 것들을 실행을 했는지 기상시간을 인증하거나 하는 이런 활동도 업무로 다 가능하고요. 또음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나 꾸준히 글을 쓰거나 자기의 재능들을 어,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어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좀 어~ 아까 필요로 했던 그런 성취감들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업 기간에 어~ 어떤 것으로도 성취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그게 사회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 하면서 나는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쌓이면은 100일 후에, 어, 오, 나는 이런 것, 어, 이렇게 꾸준히 할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효능감을 느꼈을 때, 또 다른, 어, 활동, 또 다른 일, 음, 또더 나아간 일들도 이제 찾아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어, 참여한 참여자들이, 사원들이 어, 목표한 것들을 업무 자기 업무를 잘했는지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인증률이 여기 보시면 98% 이 정도 되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혼자서 했을 때는 어, 작심 3일로 끝날 수 있었던 것들이 함께하고 또 공유하고 또 누군가 지지해줌으로 인해서 100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음또 다른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어. 코로나가 되면서 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는 한데 만날 기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남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거, 음, 좀더 관계 맺고 싶은 갈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음, 이런 줌을 통해서 주에 한 번씩은 주간회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음,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음, 팀마다 뭐한 30명씩 그 사원들이 있는데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참여를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주제들은 대단한 것들은 없어요.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요즘에 즐겨보는 콘텐츠는 어떤 건지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 어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기 공, 고민들을 털어놓을 때도 있고요. 음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슨한 관계를 통해서 아, 내 문제에만 매몰돼 있던 시선을 좀 확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면은 또 직접 만나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뭐 별걸 안 해도 괜찮은데 어떤 의미 있는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음, 저희는 한한달 정도 됐을 때 프로그램 시작한 지한달 정도 됐을 때 심, 나무를 심으러 가거나 등산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등산을 하게 되면 꼭대기 올라왔을 때좀 만족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왜올라갔지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음, 그래서 절대 큰 산은 안 가고요. 한 3, 40분 정도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작은 산을 선택해서 산을 오르고 있고요. 또 나무를 심으러 가서 어, 평소에는 하기 어려웠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환경의 어떤 사회적 문제에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역할을 했다라는 뿌듯함 같은 것들은 같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음, 이 프로그램은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00일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일 후에도 여전히 니트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만났던 만남들이 실제 커뮤니티가 되어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100일 중에 사람들이 좀 주체적으로 모임을 기획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름은 산내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라든지 음 같이 함께 해보고 싶은 것, 뭐 스터디도 괜찮고요. 뜨개질도 괜찮고. 뭐 같이 노래 듣기도 괜찮고 굉장히 그 소소한 것들부터 어떤 진로를 고민하는 영역까지 다양하게 사람들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모임을 열어볼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어, 저희가 실행해본 결과 이 작은 모임들이 있음으로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데 프로그램 이후까지 유지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이렇게 100일이 지나가면 은어 100일 동안 했던 그 성취감을 그냥 음 어떤 느낌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게끔 전시라고 하는 결과보고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기획을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을 이제 채우고 또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백수들의 재발견, 하루 있다, 나 같게 이런 주제어들도 전시 주제어들도 모두 어 니트컴퍼니 사원들이 직접 정한 거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영역의 일들을 음, 경력은 없었더라도 좀 압박감 없이 시도해볼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뭐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든지 내가 이 전시를 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은지 알려주면 은그 안에서 서로 협업해가지고 음, 결과물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동안에 친구나 가족들을 초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가 금일봉을 가지고 오신다든지, 뭐 선물을 가지고 방문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너 백수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와 재능들이 정말 많다 음, 백수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계기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건 저희 참여자가 니트컴퍼니의 사원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공유해줬던 음, 글인데요 어, 불과 2년 전만 해도 뭔가 마음이, 어, 망가져서 집에 은둔한 채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책하기 바빴는데, 어, 이런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미트컴퍼니라는 이름의 연대와 그 속에서 함께 걸어온 여러분들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어, 미트컴퍼니 퇴사하기 직전에 이렇게 글을 올려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를 올려라라고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 한 100일 동안에 이 커뮤니티 안에 직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후기로 공유해주는, 음,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힘이 되는 것 같고,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이런 힘들이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프로그램이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600명 정도 되는 니트컴퍼니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실제로 이 만남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설문을 했더니 한 절반 정도가 실제로 관계를 지속을 하면서 어, 새로운 일을 도모해보기도 하고 음 만남을 지속하면서 친구가 되어서 음, 계속 지내고 있다고 라 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잘 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 설문을 통해서 아,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사람들이 어. 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음. 그리고 이 참여를 통해서 이니트컴퍼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 이 무업상태, 그러니까 일을 하고 경 어, 어떤 유급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87.8%, 그러니까 한 90% 가까운 참여자들이 무업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했다고 대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후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적극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도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80% 정도가 음, 적극적인 도전 자세, 자세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어, 제가 그 니트 컴퍼니를 운영을 하면서 어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한 10번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 알게 모르게 은둔 경험이라든지 고립도가 높은 청년들도 만, 같이 만날 수 있게끔 되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이 고립도를 음~ 낮추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쌓는 경험을 만들기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니트오피스라고 하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10명 정도의 청, 어, 음, 청년들 그리고 그중에 한 50% 이상은 뭐 운동 경험이 있는 청년들인데 음, 같이 섞여서 오프라인으로 서로 알아가고 관계 맺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가는 이런 작은 경험들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오프라인 실제로 출퇴근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이 니트오피스의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할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음, 올 지금 현재 두 번째 니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여전히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짧은 기간 안에 3, 4개월 만에 그 고립도라든지 은둔 경험 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그 관계망을 쌓아나가는 자연스러움이나 경험을 어,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기회와 어떤 음, 장이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다양하게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니트 컴퍼니 하면서 아까 참여자 중에 절반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진로 상실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음 취업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통해 니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음 프로그램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좀어 무업 뭐 청년들의 VC가 되어서 음, 아주 조그만 음, 지원금을 <웃음> 지원을 하면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세요. 어, 어떤 걸내 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서로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볼수 있게끔 하는 음, 시도들을 하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어, 니트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했던 방식들 그러니까 서로 지지하는 그룹이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고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라 하는 그 경험을 받 으로 이것들을 해나 해보고 있고요. 좀 재밌는 결과들이나 아니면 좀 주변에 있는 청년기관이나 아니면 어 이런 소셜 섹터에 있는 다양한 일 경험들과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저희 프로그램이 좀 시즌제인데다가 그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무업 기간에 있는 상태의 니트 컴퍼니를 알게 되더라도 좀 접근할 수 있는 한계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보면은 어 그냥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음 아, 지금 이걸 알게 됐지만 지금 참여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어 경험할 벽에 어떤 부딪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게 음 사람들을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확장시키는 역할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어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니커넥트라고 하는 음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게끔 음 만드는 무업 상태를 연결하는 음 커뮤니티 웹 서비스 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아직은 베타 서비스라서 가오픈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제 니트컴퍼니 참여자들 위주로 모임을 만들 개설을 해서 어, 참여를 해보고 이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이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보여드려 볼까 생각을 해가지고요. 공개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니 커넥트 사이트구요 어~ 무학기간에는 저희 니트컴퍼니 사원들이 이렇게 모임들을 개설했어요 을 컨셉은 어~ 지구상에 일자리가 종말 되었다 어~ <웃음>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띄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모임 하나하나가 어떤 우주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재밌는 컨셉과 어,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모임을 이렇게 만든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한 30개 정도? 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보러 가, 같이 보러 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음, 무업상태에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재능들이 있고, 관심사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정말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무업상태에도, 어, 좀 안전한 사회? 안전한 울타리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실제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